안녕하세요, 티클리입니다. 음, 저번 작업은 가벽을 치고 끝났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벽을 친그 틈새를 어, 필러로 메우고 그 위에 페인트칠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거 인테리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나 만드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지금 그 틈새 부분을 페인트 칠하기 전에 저렇게 하얗게 플러로 메꾸고요 그리고 저게 마른 다음에 페인트 칠을 1차, 2차, 3차 총 3회에 걸쳐서 페인트 칠을 할 예정입니다 요번 영상은 조금 이게 되게 페인트 칠하다 을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어, 이 영상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도 제가 이 작업실을 셀프로 공사하는 그 부분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라도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벽 치다가 정말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뻗었는데요 이거 뭐 가벽은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건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벽에 붙어있는 디클루를 보게 될 겁니다 계속 벽에 붙어있습니다 파리 새끼도 아닌 디클루 계속 벽에 붙어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쉬지 않고 오래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영상을 나중에 보니까 뻗을 만도 하네요 이렇게 아크릴 필러로 1차 틈새 매꿈을 끝냈습니다 틈새 매꿈을 끝내고 있다 보니까 간판집 사장님이 1층에서 제 간판을 작업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부리나케 올라가 봤습니다 벌써 막판 작업하고 끝내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큰 간판을 위해 단건 아니고요. 유리창에 썬팅하는 개념으로 시트지를 발라 붙였습니다. 전 나름 깔끔하고 마음에 무지 듭니다. 다음은 비닐을 깔고요 벽을 페인트 칠로 총 3회에 걸쳐서 칠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페인트 칠이 시작되는데요 이 영상은 길게 역시 남길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쪽에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시면 뭐 하나하나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셀프로 한다는 자체에 저는 좀큰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음 답답하시면 뭐 그건 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페인트 칠 1차 끝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칠합니다. 1차 칠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른 후에 2차를 칠하면 더욱 색상이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처음부터 다시 칠하고 있습니다. 역시 파리처럼 벽에 붙어있는 디콜로를 보고 계십니다 두번 칠할수록 벽은 하얗게 되지만 너무 힘든 탓인지 제 속은 아주 까맣게 타버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 아, 드디어 페인트칠이 끝났는데요. 보시기에어떠나요 저는 이게 렇 이제 하얗게 이렇게 깔끔한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지하 뭐 스튜디오 촬영하는 음, 그런 분위기도 나고 깔끔하고 전 아주 대만족입니다. 정말 깔끔하고 이쁘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래봅니다 벽이 마르는 동안 또 시간이 좀 있어서 어, 간이 작업 때 아직 의자가 없어서 불편해갖고 앉지를 못해서 요것도 어, 한번 의자를 간단하게 응?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많이 작업라서 그런지 톱질을 할때 너무 좌우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먼, 어, 먼저 급한 대로 작업대 만들다 보니까 나무 두께도 얇고 견고하게 만들지 않아서 저거는 일단은 간단하게 쓰고 나중에 어, 좋은 작업대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흔들려요 517 하기 전에 일단 대충 되고요 나중에 샌딩하고 517 하면 좀더 이뻐지리라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작업을 하던 중에 1층에 카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제가 아는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고 그래서부리나게 올라가 봤어요. 캠핑장도 아니고 이런 도심 속에서 이 고기를 바베큐 그릴 위에 구워 먹는 제가 아참 대단하고 좀 쇼킹하더라고요. 그맛 또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카센터입니다. 여기는 캠핑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수입차나 뭐 국산차, 디젤 관련 차 중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네이버에서 부영 슈퍼카를 쳐서 오시면 됩니다. 카센터에서는 식탁은 따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동차를 올리는 이 리프트를 올리니까. 아주 멋지고 근사한 식탁이 됩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오일을 칠했더니 조금 의자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안기도 좀 편하고 작업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